뭘 그렇게 항상 부순이야? 하루에 너무 많은 턱걸이를 하다 보니 오른쪽 어깨가 이상하다. 그래도 당겨라. 올라가 음.. 일어나라 어.. 안 놀랬다 저 흥분해서 엉덩이 실룩실룩 실룩 거리는 거 봐라 不 well.